너는 저 서울대 추리학교가 나왔잖아. 아, 그렇네! 이 힘들까? 그래서 여기 뭐야? 왜왜 거예요? 야 뭐야? 그치, 우리? 그치, 우리? 그치, 깐리 우리? 갇치어 어, 갇혔네. 잠깐. 잠깐. 리 그치, 우리? 그치, 우리? 그치, 우그 상한 곳에 왔는데 뭐한 해결을 할수 없는 방에서 해결해요. 필터넷이는한 번. 아한 번만 이름 되겠다. 만약에 내가 못 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대신 해 가지고 음. 수고 이러면. 음. 어 그럼 그 아니, 저희 막 너무 빨리 퇴근도 막 그걸 하죠. 그 저희 그건. 너무 다 똑똑해서 아마 분량 안 나올 텐데 괜찮아지네요. 괜찮아요? 제가 사실 저기, 하버드 원래 갔건... 하버드 갈뻔 했다가, 엔하이픈 한다고 문서 위주 왔거 문서 위주 왔거나. 기생 문서 위주 <위주학권>. 왔거뭐 <웃음> <웃음> <난 정말 웃음> 그런 거지. 정 게... 뭐 혼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나도 머리가 너무 좋아서 혼자 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나는 저 서울대 추리학과 나왔잖아 매출이? 매출이? 메추리? 메추리? 메추리. 메추리. 메추리. 메추리 메추리할 까는 학과 할 제가 하시는 거기 나왔어 제가 하시는 거기 나왔고 저번에 아, 연어클락때 혼자 40개 깠잖아요 <웃음> 기억나요? 나는 저 서울대 추리학과 나왔잖아 와 시간이 왔다 시간이 왔어 아, 긴장 드디어 아, 딱 10분 안에 수학 문제 이런 거라겠지 아, 저서가 못하는데? 나도 못하는데. 뭐야, 이거? 아, 같은 거네. 이렇게 보자. 오두 마을과 연결된 갈림길이 있다. 한 마을에는 진실만 말하는 사람들이 살고 다른 마을에는 거짓말 만 하는 사람들이 산다. 나는 진실의 아... 마을을 찾아가다. 갈림길에서 두 마을 중한마을 사는 남자를 만났다. 이남자의한 가지 질문만 하여 진실의 마을로 가는 방법은? 잠깐 이런 문제야. 이런 문 문제, 문제. 아니, 근데 제가 볼때 이런 거는 진실의 마을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안될 거예요. 두 자, 이 사람은 거짓말만 하는 사람인지 진실만 하는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지. 아, 그렇네. 어형 천재야, 나 진짜. 아, 내가, 왜, 왜, 왜, 왜. 대박. 천재다. 왜, 왜, 왜. 아, 딱 시나리오를 아. 맞아. 그 너가 나한난진문을 아, 저 혹시 진실의 마을로 가는 아. 길이 어딘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그 진실이었으면 내가 진실을 말하지, 말겠지 근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웃음> 어? 어, 혹시 거짓의 마을로 가는 길이 어디예요?라고 하면 이 사람 거짓말로 이 거짓 가는 길을 진실의 길이에요?라고 말을 하, 아니, 저이 거짓말쟁이인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지 모르지 않아. 근데 뭔가 거짓말 같아요. 분명히 <웃음> 생긴 거야. 생긴 걸. 그냥 안 돼. 거짓말을 할 것도 생겼어요. 아, 그러면 안 돼. 선생님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진실이면은 내라고 하겠지. 거짓말쟁이여도 내라고 하겠지. 맞죠? 대박. <웃음> <웃음> 와, 맞다 아저 혹시 진실의 마을로 가는 어. 길이 어딘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저저 오케이 어버, 여기 맞았다. 여기 다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마지막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네 아, 제발 오, 재밌다. 오 아이가 뭐가 들러가 있? 콘텐츠 원래상. 영상 이게 뭐라고 일이 힘들까 열심히 쌓이다 보니 조금씩 음. 쌓여가네 음. 이렇게 천천히 하는건 되긴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 그렇게 따지게는. 응? 뭐지? 어? 다 했는데요? 벌써? 만, 맞죠, 이거 맞죠? 제가 보기보다 똑똑해요, 제가. 네. 머리를 잘 쓴다니까요.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음. 아! 나이스다! 네, 골라요? 걸리면 은 B, 내가 걸리면 A. 음. A. <웃음> 아니, 얘 뭐야? 저번에도 나... 저번에 걸렸는데... 자, A <웃음> 과연 명상! 명상? 명상하면 돼요? 형, 이거 못 먹어요? 아, 문과? 그 입과? 문과기 어... 때문에? 저 살짝 문과고 아, 그래요? 네. 전 진짜 이런 시를 보면 은 진짜 그 약간... 느낌이 너무 딱와 어, 저는 이거 보면 약간 <웃음> 답답해요. 글씨체나 이런 거 아. 막... 저 솔직히 이 끝이 다른 게 너무 불편해요. 하얀색 공간이 여백의 미... 네, 모든 진짜요? 사람이 나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그쵸. 사람들은 다 달라요. 그쵸. 진짜.